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입니다자 어, 오늘은 뭐한 주간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미국도 시장 상승에는 진심이다 뭐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자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전지 금요일장에서 뭐 일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종목별로 나오는 움직임이었지만 자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한번 같이 보고 뭐세 번째는 이번 주에 한 주간 좀 움직임이 나왔던 쪽이 뭐 리오프닝이나 반도체 그리고 로봇 제약바이오 쪽에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이제 미국도 이제 시장 상승에는 진심이다라는 내용인데 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서 자네들런 재무부 장관이 발언이 좀 번복이 있었습니다. 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은행에 대한 예금 보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리콘밸리 파산 은행이 파산됐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그렇게 파산되면 뭐 우리가 할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그런 부분의 말이었죠.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크게 한번 휘청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수습을 했죠. 다음 날 곧장 어, 은행 안전이 우선적이다. 필요 시에는 우리가 추가 조치를 할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음, 우선은 이제 그 지금 이런 쟤네들런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어요. 어, 전일 운영주도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저 발언을 어, 보호조치를 한다는 발언 이후에는 또다시 한번 상승할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음, 이번 주는 사실 우리가 금리에 대한 결정보다 지금 제네델런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시장은 영향을 주었는데 음, 지금 이제 제롬, 제네델런 앨런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 자체가 일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막아보고자 하는 저런 발언들을 했었지만 시장의 투자심리 자체는 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크게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것은 서로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야 이번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한번더 함으로써 어. 그러면 지금 장기국채에 대한 미손실액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못 막아준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다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아 그래도 우리가 필요시 조, 추가 조치를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고정반등을 나타냈거든요. 얘기는 서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은행발에 대한 잠재적 악재 가능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미국도 아차 싶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주워 담는 발언을 하게 되었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36%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은행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커지면서. 은행 관련된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쉬쉬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 거고 어 거기에 따라서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지금 미국 관료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만약 이게 좋게만은 안 보이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악재는 잠재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을 한 20% 정도 보유를 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 봤고 자 마찬가지로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2022년도 12월달 12월달과 3월달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어뭐 차이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5에서 5.25 정도 가장 많은 연준의원들의 의견을 받았고 이번에 3월 때 공개된 것도 그랬죠. 그래서 이거 점도표만 보면 뭐 지금은 굿이라고 봐야 되죠. 나쁘지 않다. 이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더 이상 수축하는 부분 자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거기에 CPI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겠죠 빨리 빠질 것이냐 아니 아니면 천천히 빠질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이 영국이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반등을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여기에 있다는 부분 자체에서 걱정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롬 파 같은 경우에 상당한 매파적인 입장이었고 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낮추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픽스텝까지 내기했지만 픽스텝은 가지는 못했어요. 결국 0.25%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쳤는데.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자네델런 어, 재무부 장관이 저렇게 이제 발언을 주어 담는 것을 본다면 지금 생각보다 미국 은행발 악재가 지금 시장에 조금 깔려 있다. 투자심리적으로. 음.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면, 어, 미국의 그 국채 가격 자체가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 그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는 뭐 달러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달러가 다시 한번 그런 강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물가가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해버리면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CPI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시장은 상당히 신경을 쓸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현재 상황적인 부분만을 본다면 우리가 다오정시보다는 나스닥에 대한 반등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시장이 이제 유동성 자체가 다시 한번더 공급될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 수축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축소되지는 않을 거야 이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상승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은행들의 파산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가는 상황이 기 때문에 거품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일부 현금 보유는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미국장을 정리를 한 주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보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금리를 한번 출렁거렸어요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에코프로그룹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상승폭을 보였던 기업들이 한번씩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주가추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강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어, 우리가 장중에 마이너스 4.4% 조금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마이너스 4% 정도 또 출렁거렸어요. 장후반에 조금 더 땡겨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뭐 지금 포속케미칼. 포속케미칼도 장중에 뭐 마이너스 4% 좀 빠졌다고 올라오는 에코프로 비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마이너스 4% 장중에 좀 빠졌다 올라왔죠. 어,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그러면 다음 주에 꺾일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어, 여전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몰려있고, 장후반이 되면서 계속 반등을 좀 붙여냈다는 것은, 어, 그래도 시장의 매기세, 시장의 주도주가, 주도주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강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양극재예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양극재 말고 더 강한 종목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태경, BK 같은 기업들은 전일 상가를 갖습니다. 이건 개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금요일장에서는 자 비초로세 같은 기업도 갑자기 28% 급등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냐.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번 주 안에도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전고처 관련 주가 도 급등 양상이 또 나타났죠 어그 말인 즉슨 2차 전지라고 2차 전지가 마로다 가는 것 같아도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재가 가장 강한 건 사실이다 팩트인 거죠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팩트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덜 오른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그리고 순환매적인 움직임들이 2차전지 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종 내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주도 우리 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좀될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른 종목군들이 더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부분 자체를 조금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 주 2차전지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좀더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고 오늘 이렇게 출렁거렸던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2차전지라는 것에 대해서 뭐 수급이 100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그 옆에 이제 뭐 로봇이나 AI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서도 뭐한 50에서 80 정도 들어와 있다고 본다면 어 대신에 이제 100이 쏠려 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이 100이 80으로 줄은 거예요 대신에 나머지 20이 어디로 가느냐 10은 반도체로 가는 거고 나머지 10은 뭐 개별주 또는 제약바유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80이 가장 강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 수급 쏠리마가 2차전지 쪽에 쏠려 있었는데 일부 수급이 좀더 완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반도체로 조금 더 넘어간다든지 또는 제약바이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주도주는 2차전지다. 이렇게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그 로봇 관련주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로봇이나 AI는 여전히 지금 강세를 좀 보인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장 후반에 드러내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도 똑같이 드러내는 움직임들을 보였어요. 어뭐 지금 보면 이제 삼익 THK 같은 기업들도 장 후반에 윗꼬리, 밑꼬리를 달면서 또한번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T 로보틱스 같은 것도 마지막에 강하게 좀 움직이는. 좀 나타났습니다 음그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로보스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마지막 밑거리를 살짝 달면서 또 드러내는 모습들 뭐로보티즈 이런 것도 장호반에 살짝 드러낸다 그죠 지금 흐름 자체는 에 지금 로봇 관련 주는 AI도 마지막에는 조금씩 다시 2000년 올라가면서 같이 동조화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다음 주에도 이쪽에 대한 수급은 이어진다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하고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시장을 조금 이끄는 모습들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d b i t 음, 대표적인 파운드리기. 이것도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자, 그 PSK. 음, 그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강하게. 오니가 IPS. 자, 이것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나오고 있는. 자, 뭐, 유진테크. 우상향을 붙이는. 하나 마이크로. 우상향을 좀붙여냈는데 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바닥을 찍었다는 거?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 그건, 그렇죠. 또한 가지. 기간에 대한 수급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간이 이제 바닥을 잡고 좀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가 매수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고 또한 가지 키워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어, 그쪽에 대한 매기세가 조금 들어가면서 올려왔다. 다만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SK이닉스는 지난주 목요일 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붙였지만 결국 오늘 시장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은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선별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대표적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기관 매수가 들어갔던 기업들 또는 용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상향을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도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이어질 수 있는데 대신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엔터주, 미디어 컨텐츠 관련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 유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제와이 펜트라든지 YG 엔터라든지 자, 이런 기업들이 한번더 올려내는 모습들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조금씩 올려내는 모습들이었어요. 뭐 중국에 대한 관계 개선 가능성, 뭐 기대감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재보다는 좀더 강한 모습이었지만 소비재가 막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음. 그것은 이제 예전에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100이라면 지금은 중국에 대한 영향 자체가 100보다는 50 또는 6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밖에 안 되고 대신 엔터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 컨텐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공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조금 더, 어, 쉽게, 어,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리오프닝이 이제 바닥 찍고 넘어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리오프닝 관련도 좀 제한적인 상승만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반도체하고 리오프닝 둘 중에 한개를 골라라면,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좀더 그래도 투자적인 매력도가 있고, 또 반도체보다는 또 로봇이 좀더투자적 매력이 있고 또 로봇보다는 우리 2차전지에 좀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시장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좀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다음주 업종 내 순환매 향상이 좀돌수 있다 순환매 향상이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는 기간 수급을 보자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기업도 함께 보자 삼성전자와 SK이닉스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보지 말자.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쪽이다. 자, SK이닉스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매물 일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유동성 확대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 확대로 봐야 된다. 음. 자 미국이 일단 나스닥이 좀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 증시도 기술주들이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성장섹터군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어 시장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어 이번 한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렇게 이제 이번 한주간의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도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좋은 정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다시 또더 좋은 정보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